그 디자인의 본질에 집중하는 디자이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라고 생각 i 합니다.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공공 디자인 영역에서는 배 designer, designer, designer, d e s i g n e 그 디자인이 존재함으로써 그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 사람 답게 사는 데 지원해주는 그러한 영역이 디자인이다 특별히 이제 이게 공공 디자인 분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면 은 저는 그게 복지라고 생각해요 복지 그래서 서울시가 추구하는 이 공공 디자인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은 복지의 개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1 9백0 년대에서부터 어 자치구라든가 뭐 시라든가 그런 쪽에 이제 디자인에 대한 자문을 했는데 간헐적으로 그 이외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자문을 저는 좋아했어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참여했던 해왔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까지는 한 번도 디자인 그 심의가 법정 심인 의 적이 없었습니다.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은. 법, 법에서 정한 법정 심의로서 그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택조합이 마련돼 가지고 재건축을 하면은 받아야 되는 심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공공디자인 심의예요.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그런 심의를 하나하나 한다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전문성이 높고 그 심의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곳인데 그전에는 이제 그런 정도의 디자인 사업이 없었던 것이죠. 그런 미학적인 측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하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그 심의해서 어 판단하죠. 그 초기에 서울시의 디자인은 뭐였느냐? 광고물 관리 심의였어요. 간판 정비하는 것이 서울시 디자인 정책의 시작이었다고요. 외국 관광객들에게 물어봤더니 서울에 가장 그 인상 깊은 게 뭐냐 그랬더니 간판이 많다. 근데 이제 제가.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을 하고 있었을 텐데, 간판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라. 그 간판이 물론 이제 경관에 굉장히 중요한, 도시경관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차지하는데, 그래서 나쁜 간판을 다 없애고, 조금 좋은 간판으로 이렇게 해주자. 그런 그 광고물 관리, 간판 정비에서 갑자기 이제 공공디자인이라는 말이 서울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. 서울시의 공이 가장 큰 거는 공공디자인 개념을 갖다 확산시킨 데 있는 거잖아요. 전 국토가 다 지금 공공디자인이잖아요. 그리고 심지어 제가 먼저 뭐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300인가 하는 어촌도 이제는 뭔가 좀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. 이게 그 공공디자인이 어촌으로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. 이제 그 서울시의 디자인이 사실은 저는 그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다, 기여했다, 크게 대한민국. 예, 네, 공공디자인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공공디자인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이렇게 부업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서울시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도 그 공공디자인에 대한 좀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 가지고 행정안전부의 지역 공공디자인 과라는 임시 조직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참여하게 됐고 우리 같은 전문가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소위 디자인 커미셔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. 다른 말로 뭐 MP라고도 얘기하고요, 마스터 플래너. 그 다음에 제주 옛성 제주 성터를 복원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. 제가 이제 그걸 맡게 돼서 그 완성을 했습니다. 했는데 그 짧은 구간이지만 시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여기에 제주 옛 성이 있었는지 그리고 일제시대 때 그게 왜 파괴가 돼버렸는지. 그 저는 이제 뭐냐면 정말 공공디자인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고 이게 정말 복지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증명되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는 소망으로 저는 열심히 했던 거죠 우리가 공기, 물 이걸 매일 호흡하듯이 그리고 마시듯이 디자인은 그런 그 하나의 공공의 제도권 속에 들어가서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민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레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한 수자원의 접근을 쉽게 하자 그게. 아주 핵심 포인트거든요. 접근성을 높이자. 어떻게 하면 접근성이 높아지느냐 여러 가지 방법들 다 강구하고 그랬는데 이제 작은 실천이면서도 의미 있었던 것이 한강은 홍수가 나면 그 물이 범람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육관문이라는 걸 설치해요. 일명 토끼굴이라고 얘기하죠. 그러니까 이 토끼굴을 그러면 안전하고 좀더 쾌적하게 만들자. 그다음에 범죄의 장소가 될 수가 있잖아요. 어둡고 침침하고 기니까. 그런 문제들을 이걸 해결도록 하자. 지금 정확히 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육관문을 저희가 최초로 젊은 건축가들에게 배분을 했어요. 그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갖고 그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하셨어요. 그런 식으로 했더니 그 지역 주민들이 시장님에게 고맙다고 이게 바로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치해놓은 그육감문 한강 접근로를 아 이렇게 디자인을 했더니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이 길을 이용했으면 이렇게 반응이 빨리 올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시민들이 그게 원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보편적 가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디자인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수단이나 쇼가 결코 아니고 그냥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세요. 없으면 상당히 이제 불만스러워하고 그런 곳이 디자인임을 서울시가 다 증명해 주고 있거든요. 사실은 행정개혁시민연합이라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. 저는 전문가로서 공공디자인 전문가로서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디자인 문제를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이 근거가 뭐냐? 왜 이렇게 하는 것이냐? 하는 것을 이제 그 묻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엔조의 역할이기 때문에 번호판 색깔이 그게 뭐냐? 어떤 자동차의 색깔에도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. 우린 전문가의 식견으로. 중립적 색깔을 갖고 있어야 된다. 우리가 그때 그 이제 포럼을 하고 그것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언젠가 갑자기 번호판 바꾸겠다. 그리고 뭐 이렇게 긴 걸로도 하겠다. 아, 이렇게 돼버렸어요. 그래서 저는, 저희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이제 그게 어떤 영향을 준 것인데 보통 일반 시민들에게는 그게 뭐 그냥 그대로 타도 되, 되잖아. 그러다가 이게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다시는 옛날 걸로 못 가겠다. 그게 디자인입니다. 그게.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젖어가지고 거기에 매몰돼서 있을 땐 몰라요. 그게. 그러니까 우리가 큰집 갔다가 작은 집못 가잖아요. 절대 사람들은 그 이상의 걸 추구하거나 동등한 걸 추구하게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잖아요. 그게 디자인이에요.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뭐 프로페셔널리즘이에요. 하나의 전문가 정신. 전문가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뭐그할 수가 없거든요. 근데 그거를 대학에서 좀 많이 가르쳐야 돼 기술만 가르치는 것은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멘탈리티 교육을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이 가장 어느 때보다도 그 디자이너 교육에 있어서의 멘탈리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딴것 질문하지 않고 저는 딱 그것만 요청하고 싶습니다 프로페셔널리즘 그거 없으면 은 전문가 아니잖아요